와 선물이 왔어요. 이쁜 손수건. 아, 이쁘다. 아, 너무 이뻐요. 이거 일일이 손으로 자수를 놓은 건데, 너무 이쁘네요. 제 이름, 이니셜 로구 와, 이렇게 귀한 선물을. 안 돼요? 아 너무 이쁘다 아주 예쁘게 잘쓸것 같아요